5,60대가 되면 모임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이야기거리가 하나가 있죠? 바로 건강이야기입니다. 누가 어떻게 건강이 안 좋아졌다거나 유튜브에서 건강정보를 강력히 권장한다거나 이런 얘기가 오가는데요. 오늘은 노년외과 전문인 제가 이런 모임에서 어떻게 얘기를 잘할수 있는지 꿀팁 알려드릴게요. 드디어 다음주 수요일 2월 22일에 제 책이 출간이 되는데요. 미국 상... 상... <웃음> 상...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팀입니다. 꼭 이기지 않아도 된다. 입니다. 최근에 카페에서 미팅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저옆 테이블에서 중년기, 노년기 어르신들이 모여서 건강 이야기하시는 것을 조금 엿들었습니다. 어찌나 재밌던지요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누가 마지막에 얘기를 하냐고요? 네, 목소리가 가장 큰 분이 계셨습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화의 중심은 소통이지 자기자랑이 아니죠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최근의 최신 건강 지식을 친구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그 마음은 잘 알지만 그래도 조절은 필요로 합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맞다든지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땡땡땡 교수님이 나와서 말씀하신 거라면 그것이 진리인 마냥 절대 틀리지 않을 거다 라는 말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의학은 임상시험을 기반으로 계속 발전을 해 나가는 학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최근에 들은 의학 지식이 가장 옳다고 큰 소리로 주장하는 것보다는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해주며 지식을 전달하며 을 공유하는 것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 팁입니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다는 라 것입니다. 솔직히 엄연히 따지면 건강에 대한 대화는 피하는 것이 산책입니다. 너무 센시티브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의사를 통해 치료를 받고 있는 지인한테 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라며 단순한 경험담으로 의한 조언으로 환자를 잘못 인도를 하게 되면 큰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입장은 건강을 좋아지기 위해서는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기 때문에 극과 그 실을 비교를 잘 못하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 그 새로운 치료 방법을 맹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내 조언으로 인해 그 환자의 건강이 악화되어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 환자를 사랑하는 분들이 이 조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게 되면서 환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증오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꼭꼭꼭 항상 말을 해줄 때에는 나는 잘 모르니까 너의 의사랑 꼭 상의를 해봐야 돼 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 알아서 알았어, 알았어, 괜찮아, 흘려듣는 것 같다 싶으면 은 다시 한번 꼭 집어가지고 강조해서 알아들었냐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비슷한 맥락인데 의사 친구한테 자문을 구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주말에 또 밤에 큰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응급실 가서 기다리기에는 그렇고 내 핸드폰에서 누구 의사 누구 없나 하, 이 사람이랑 연락한 지 오래된 것 같은데 하면서 그래도 연락을 하는 그런 적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하지만 엄연히 따지면 의사들도 이런 경우나 아니면 모임에서 건강적으로 조언을 주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자에 대해 모든 것을 정식으로 진료를 하며 증상에 대해 꼼꼼히 묻은 것도 아니고 결과를 내가 분석을 한 것도 아니고 환자를 직접 본 것이 아니라면 미흡한 조언이 되고 위험한 길로 인도를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연락을 한그 의사가 아니면 모임에서 만난 그 의사가 아무리 명성이 높고 당황한 설명을 잘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보지 않았다면 그 환자에게 맞지 않는 권고입니다. 의사가 사석에서 곤면한 걸로 환자가 잘못되어 법정 소송까지 간 케이스도 들었습니다 그러니 급할 때 전화로 듣거나 아니면 사석에서 얘기를 듣는 그런 경우에 조언들은 참고만 하시고 되도록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내 솔직한 심정으로는 어르신들이 이런 건강 정보를 공유하시는 를 것보다 어떤 등산을 했다든지 어떤 운동을 했는데 굉장히 좋다든지 이런 것과 같은 활동과 운동에 대해서 더욱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덕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잘했어. <웃음>